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음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필라 소개해드릴건데요 어, 행복드림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어, 여기는 지금 능평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포터널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해 있는 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도 굉장히 짧은 편이라 도보로 광역라인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면적은 넓은 곳이 아니에요 어, 전용면적이 약 16평 정도 실사용은 한 23에서 25평 정도 되는 곳으로 어, 한 3인 가족 이렇게 적은 식구 같이 이제 내집 마련 하신다면 은 정말 추천드리는 곳이고요.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옵션이나 면적 같은 부분은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만큼 이제 분양가나 실입주금도 굉장히 낮춰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현장입니다.